자 주말에 줬던 미리 복구권 이렇게 있죠. 장갑 신발 중에 선택. 그 다음에 장신구 중에서 선택. 10일날 내일이죠. 쿠폰으로 주는 거각 파트별로 한 개씩. 방어구 파트 한 개. 장신구 파트 한 개. 반지에서 한 개. 그 다음에 아티팩트에서 한 개. 무기에서 한개 이렇게 주죠. 그 중에서 여기서 장신구를 하나 주니까 지금 장신구를 한번 먼저 터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신구 지금 다 깨어난 상강인데 음 목걸이 육강 가는 게 증가폭이 큰거 해야 되는데? 4강을 가야 되나? 자, 한번 터트리기 전에 재물, 재물 한번 써봅시다. 재물을 먼저 받쳐놓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자, 아티팩트, 아티팩트는, 어, 오성우, 그 다음에 오봉이남, 문양인데? 전 아직 희귀 문양 끼고 있으니까, 요둘 중에서. 자, 맥스, 유성우가 났나 명중을 올려야겠죠? 또 다음, 또 윗단계에 올라가니까, 윗단계 맵이 열리니까, 유성우를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안 눌러야지. 그냥. 와, 오케이. 하하, 붙었고. 가자. 흐름이다. 흐름이다. 7강 가자. 7강 가자. 오! <웃음> 아니, 진짜 갔네? 아, 이거 7? 7이면 봉인함 가야 되나? 아, 이거 고민되게 만드네. 봉인함 가자. 봉인함 가자, 봉인함 가자. 오늘은 질질 끄면 안 되니까 <웃음>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봉인함 깔끔하게 터졌네. 오케이, 아 스타트 좋아요. 실 유성은 띄우고, 봉인함. 자, 아티팩트는 하기, 해결됐고, 반지. 반지가, 아... 이거 과연 될지, 반지. 반지 어차피 하나니까, 하나만. 하나라도 붙어라, 제발. 하나라도 붙어라. 오 좋아요. 1강 붙었습니다. 이게 물량 효과는 안 드러나는구나. 아, 3포 올랐네. 아, 그럼 어떡하지? 한 길에 이갈까 그래도... 쌍으로 가는 게 낫겠죠? 반지 반지 반지 반지 아쌍 일간은 못 갔네요. 자 반지 복구 할거한개 터트렸고 이제 장신구 가봅시다 장신구. 장신구는 일단은 재물 재물 한번 재물들을 먼저 이걸로 한번 장신구 얼마나 갈지 점을 쳐봅시다. 아저 판대니 4강 못가 그냥 터져버렸네. 자아 이거 느낌 안 좋은걸? 뭐야 브렐란 저 싹으로 터져버렸네. 아 4강 5강 가나? 와이 깔끔하게 다 터졌네요. 자자 자, 재물을 받쳤으니까 재물을 받치고 아 장신구 뭐하지? 완장 가야 되나? 깨우는 4강? 지코스 벨트가. 자 한번 볼게요. 정신력 회복 속도 3이 오르고 방어력 300 명중... 어? 명중이 많이 오르네? 아... 그러면은 얄짤없다 벨트 가자. 축... 축 지를까? 어차피 이게 개정기속이니까 장신구 가자. 이게 또 소문에 의하면은 깨어나내다가 축을 발라야지 잘 뜬다고 합니다. 자, <웃음> 과연 진짜 잘 뜨게 될지 자딱한 번의 기회 가자 과연 성공! 자 아, 네, 깔끔하게 복구권으로 돌아갔고요자장신문도 해결됐고 자 헷갈리지 않게 미리 요거는 장갑으로 봤고요자이거 요거 벨트 한개 날렸죠 벨트 나머지 하나는 또 뭐하지? 장신구는 한번더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얄짤 없지. 바로 바로 또한번 목걸이 가보겠습니다. 맞아. 아니 이거 아니지. 어 이거지 이거지. 자, 깨주. 육강. 되나아와 이게 안 되네. 이게 터지고. 자 그러면 장신구는 장신구까지 다 해결됐습니다. 지금, 아티팩트, 반지, 장신구 해결됐구요. 이제, 방어구 갑니다, 방어구. 장갑을 하나 받았기 때문에, 장갑 도전 들어갑니다. 아, 이고 8강 찍어야 되는데. 아, 씨. 아, 이거 8강. 일단, 7강 도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이 상태로 8강 가지. 8강! 아, 좋아! 8강! 8강 좋아요 야, 어차피 이거 복구 받을 거니까 끝까지 갑시다 9강! 9강! 9강! 9강! 아... 9강 안 가네 아... 까비까비까비 까비, 까비. 바로 이어서 신발 가겠습니다 아... 갓바로 가야 되나? 일단 이거는 1강만 찍으면 깨어나 만들 수 있으니까 아... 갓바? 갓바... 아... 고민되는구만 일단 강화수 높은거 갑시다 강화수 높은걸로 갈게요 어? 붙어버렸네 와 이거 아니다 이거 붙었으면 갑바가자갑바가자 팔게 팔 만들고 팔게 만들고 요거요거요거팔팔아 아씨 아자 방어 두개 해결됐죠 자, 다음 무기. 이거도 8강만 뜨면 되는데. 8강. 8강, 8강, 8강, 8강, 8강! 아! 깔, 깔끔하게 다 터져버렸습니다. 자, 현재 이 상태까지가 기본으로 줬던 여기 복구권들. 헉, 나 뭐야. 장비칸 가득 찼잖아. 자, 기본으로 주는 복구권까지의 기준이고. 여기서 지금 풀시 알람 아또 공지가 떴죠 전 대장님들한테 하나 더 준다고 했습니다 나 혹시 뭐저 터지면서 신화석 몇개못 받은 거 아니야? 아 이거 불안한데 아 신화석 몇개 사라진 거 같은데 이거 아 진짜 예상치 못한 하허씨아 아, 이거 불안해 진짜 설마 아니겠죠? 힘이 총 3개 2개 목걸이 장갑 아 불안하다 진짜 아. 자 지금 제가 터트린 것까지가 쿠폰이랑 주말에 준거 5개에 주말 2개에서 7개 7개 복구 자 근데 여기에 이제 10월 11월 9일 아까 공지사항에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전체 선택에서 하나를 또 복구해준다고 알람이 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반지는 제외됐습니다 반지를 제외한 전 품목에서 하나를 복구할 수 있죠 자 뭐로 할까요 주무기 가 되나 이거 주무기 질러봐야 되나 보조 주무기 한개한 한 개씩 하... 주무기로 갑시다 마지막 한 개는 주무기로 갑시다 아 이거 축복 하, 이거 제발 방어 됐으면 좋겠다 실패 떠도 방어가 돼야 되는데.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 아니다. 저건데 나중에 깨어나 만들고 지르겠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구강, 구강, 구강. 아, 터져 버렸네요. 깔끔하게 다 터졌습니다. 자, 한번 마지막으로 체크해 를 보죠. 자, 여기서 장갑 한 개, 장갑 한개 나왔죠. 여기서 벨트가 한개 나왔죠. 그다음에 우리가 내일 업데이트하고 나면은 쿠폰을 받아요 그 쿠폰에서 또 방어구 구간 방어구 구간에서 제가 갑옷을 받으면 되구요 장신구 부분에서 제가 지금 벨트를 한개 받았으니까 그 쿠폰에서는 목걸이를 받으면 되구요 반지는 그냥 반지 받고 아티팩트에서 봉인함 받고 무기 파트 무기 파트는 보조무기 받고 그리고 하나 더 주죠 전체 선택권 중 한개 그거를 주무기로 받습니다 총 부위가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개. 총 부위는 여덟 개까지 터트려도 받을 수 있네요. 각 파트별로 받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방어구 두 개, 방어구 두 개는 확정이고요. 장신구도 두개 확정, 반지는 한 개, 아티팩트도 한 개, 무기도 한 개. 이 중에서 이제 전체 선택권 중하나를 주니까 어,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죠. 본인 더 터트릴 거 이렇게 여덟 가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아쉽네요. 뭔가 9강, 10강 이렇게 나와줄 줄 알았는데, 아, 아쉽다. 어차피 뭐, 랜서로 넘어갈 거니까, 이제 이 부분은 내일 랜서 할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